다이어트 시 섭취량을 적절하게 줄여가야만 몸에 무리가 없이 감량이 됩니다. 체중이 늘고 식욕이 항진된 상태에서는 내 의지만으로 이 과정을 해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고장난 식욕 조절 기능을 한약을 통해서 회복시킵니다. 먼저 몸의 대사량을 높여서 체지방 분해 효과가 일어나게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항진된 식욕을 잡습니다. 또한 다이어트 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탈수현상인 변비와 어지러움증을 미리 예방합니다. 순환을 촉진시키면서 부종을 제거합니다. 부종을 제거하면 컨디션이 개선이 되어서 섭취량을 줄여도 지치지 않게 됩니다. 여기에 덜 먹어도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지치지 않도록 보약제도 가미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모두 진맥과 상담을 통해서 개인별 맞춤 처방으로 세밀하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안정국 한의원은 올바른 방법으로 건강한 다이어트를 만드는 것을 비전으로 다이어트 전문 한의사가 환자들의 몸과 마음을 치료해 가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에 특화를 두고 있으며 스트레스와 강박적 다이어트로 고통받는 사람을 주력합니다. 환자에게는 올바른 다이어트 기준을 제시하며 개인별 비만의 원인과 식습관을 분석하며 안전한 한약제를 처방합니다. 한약과 의사의 직접적인 코칭으로 몸과 마음의 밸런스를 잡는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한약, 약침, 일반 침술, 체성분 측정 및 분석, 식단 및 습관 개선 솔루션, SNS를 통한 1대1 온라인 관리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국내 입국이 제한되어 있어 온라인 상담과 한약 국제 배송, 온라인 관리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으며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대상 책임보험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고 양방과의 협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